안녕하세요 기조부입니다 오늘은 잘 들지 않는 가위 잘 들게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방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소주병이나 콜라병 어느 병에도 상관없고요 저는 지금 빈 병이 없어서 이렇게 소주병을 준비해봤는데요 빈 병이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빈 병도 괜찮으시고요 콜라병도 뭐 상관없으세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가위를 넣고요. 이쪽 부분을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세요. 무딘 가위면 한뭐 10회, 20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면 가위가 잘 들게 새것처럼 변하거든요. 이렇게 종이 자르듯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시작해 볼게요. 이런 이제 소주병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소주병이나 콜라병 없으신 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. 호일을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반 정도 접어주시고요. 이거를 잘라주시면 돼요. 잘 되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지구였습니다